예다 그치? 응야 음. 근데 솔직히 꽃다발 있잖아 어? 막 너무 풍성해서 막 2만원 막 이런 것보다 차라리 이렇게 소소하게 해서 17,000원 괜찮지 않아? 우리 너무 이거 돈지랄메탄가? <웃음> 아니 나 꽃이야 뭐난 아, 너무 좋아 기분 좋으라고 사는 건데 예쁘다 언니 꽃좀 찍어볼래 나 사장님이 서비스로 붙여준 꽃 짜잔 언니가 너무 예쁘다고 노래 불러서 크리스마스 올립어 너무 귀엽다. 신기하다 이거. 어, 내가 카메라로 찍어줄까? 예쁘게 나올 것 같아 왠지. 그래? 오 예뻐 예뻐. 여러분 저는 집에 와서 저 <웃음> <너> 옆에서 이렇게 <웃음> 힐끔힐끔 쳐다볼래? 나 나와? 어. 아야저 <웃음> 얼굴 나야? <웃음> 어. <웃음> 여러분 오늘 택배가 왔답니다. 요거는, 쇼파. 쇼파, 요 커버인데, 진짜, 그만 계속 벼르고 벼르던 건데. 어, 되게 예쁜데? 응. 어, 되게 샀어요. 아이보리 색깔. 지금 씌워볼까? 오케이. 우와, 좋다. 되게 어. 광목 같은 느낌일 줄 알았는데. 어, 나도. 거의 4인 쇼파 기준 같은데? 상인이야 3인. 4인. 집 폐가 돼서, 집 검, 아. 옆치 <웃음> 가구에 먼지 쌓이지 말라고. 응. <웃음> 여기는? 아, 그것도 싫어. <웃음> 그런 게 싫다구나. <웃음> 싫으면 시집가라. <깔아. 웃음> <웃음> <웃음> 괜찮지 않아? 어때? 좀 <웃음> 멀리. <웃음> 아 이상해. <웃음> <웃음> 이거 아니야. <웃음> 아 개망이다 진짜. 진짜 짜증나네. 일단 샀으니까 까라. 대답 안 주고. 으응 짜잔! 요건 테이블보예요 지금 여기 앞에 책상이 있는데 요걸로 바꿔주려고 테이블보를 샀어요. 이거 진짜 샀어한 8,000원 했어. 근데 이게 보면 은 그런 얘기가 많았어요. 마감이 잘안 돼있다. 근데 지금 여기 딱 보면 은 이렇게 올이 풀리는 그런 느낌이긴 한데 전 사실 그런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해가지고 아 어, 귀엽다! 예쁘다. 응 요렇게 짜란! 여러분 이거 아시죠? 이거 인스타그램에서 진짜 많이들 쓰는 그 그릇이야. 짠. 너무 귀여워요 진짜 여러분면 곰돌이 표정이 있는데 지금 잘안 보일 것 같아요 하고 적어 주세요 저거. 아 이거 이거 이거 가야겠다 짜자잔 이거는 제가 전에 용산 갔다가 거기에 그 LP 파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동생이 LP 플레이어를 사줬는데 LP가 없잖아요 그래서 LP를 사왔어요 근데 이게 크리스마스 시즌 한정판 LP여가지고 그날 당일날 못 가져오고 이게 주문 예약 배송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집에 왔어요 크리스마스 재즈 짜자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일러스트가 하고 여기 옆에 보면 이렇게 해서 와 여러분 이거 보이세요 진짜? 이 영롱한 거 어떡해 너무 이뻐 미쳤어 나 사실 LP 처음 만져가 근데 어서야 거기를 그렇게 막 만져도 되는 거긴 한가? 몰라 이러면 안될걸? 막 기스나고 이러면 안될걸? 그 다음은 짜잔! 전에 그 필름 로그에서 그때 사진을 뽑았거든요. 인화를 했는데 이걸 이제 보내줬어요. 와 이거 진짜 되게 옛날 느낌이다. 그치? 아 너무 귀여워. 미쳤어. 너무 예뻐. 아 그리고 화질 되게 좋아. 여러분 그때 이 카메라로 찍었었거든요? 근데 사진이 진짜 되게 잘 나왔어요 요거는 두 장을 신청했어요 이렇게 자기가 신청한 만큼 어, 그만큼 뽑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장에 한 300원? 요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 사진도 확실히 그 필름 사진만의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4,000 얼마였나? 이거 얼마였지? 아니, 7 아, 7 0 0원 했나? 8,000원? 어, 배송비까지 8,000원이라서 솔직히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아, 근데 잘 생각해보면 이 카메라 값이 25,000원이었잖아. 음. 그니까. 그래서 핸드폰으로 찍듯이 함부로 찍으면? 음. <웃음> 어, 함부로 안 찍으면 된다. 안 된다. 뭔가 소중한 느낌. 이거 테이블보를 깔고 LP를 들어보자. <웃음> 미쳤는데? 소리가 되게 작다. 스피커로 연결하면 좋겠다. 뭐야, 뭐야, 뭐야? 신기한 기능이 엄청 나 아, 뭐야. 이게 볼륨이었잖아? 아까 뭐 피치네. 피치는 거야? 저는 요새 꽃이 너무 좋아요, 여러분. <웃음> 너무 이뻐요, 진짜. 짜자잔. 아야. 이런 느낌. 드디어 완족이야. 오늘의 간식 타임. 요 KFC에서 닭껍질 튀김이랑 이거 뭐지? 비스킷을 사왔어요. 스콘 같은 건데. 동생이 그 동안 브라타 치즈를 그렇게 먹고 싶다고 하도 노래를 불러서 오늘 드디어 샀어요. 근데 브라타 치즈 진짜 비싸요, 여러분. 전 오늘 가격 보고 충격 먹었잖아. 충격? 응몇개 한... 들어온 지가 궁금해 응야 토마토 반으로 썰어주는 기계 없나? 그것도 하기 싫으면 먹지 마 요렇게 <웃음> <웃음> 들었어요 아이고 씨나또 <웃음> 애기처럼 이렇게 들었어요 여면서다 지질 쏟을 뻔한 4개 들은 거 같아요 4개 잘 먹겠습니다 선생님 지민이 너가 그렇게 해보고 싶었던 부라타 반 썰기 하는 거 어때? 좋아 그럼 부라타가 이게 주머니고 그 안에가 치즈라는 거지? 뭔가 봐 음 으악. 뭐가 왜기야뭐 먹었어? 이게 뭔 맛이야 치즈 맛이야 사람들 다 맛있다 맛있다 하니까 맛있는 줄 알고 먹는 <웃음> 거야 <웃음> <웃음> 일로 와한대 때리게 이게 뭔 맛이야 언니 치즈 원래 좋아하지 않았냐? 좋아 근데 왜왜카고 야! 미안! <웃음> 욕하지 마, 너. 영상이 그대로서 엄마한테 안 보여. 통통 같이 먹으니까 맛있는 거 같아. 응. 응, 근데 그런 건 있어. 남들이 다 먹어보니까 나도 한번꼭 먹어보고 싶은 느낌. 솔직히 너도 그런 거 아니야? 마아 근데 말없긴 않은데. 응. 입에 뭐 묻혔어. <웃음> 여기다 딸기잼 짜서 피 만들어. 었한 <웃음> <웃음> 번만 해주면 안 돼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이거 맞아? 협게 혓바닥ㅋㅋ 버러 워안 되겠어 나 장비 챙겨 오고 있어. 이 사람이 아니 얼음 사람이야. 탄탄해져? <웃음> 어. 너무 많이 씻서 얼어버렸어. 언니, 나 물게. 아, 어, 귀여워. 근데... 어이참 미친 거 아니야? 어, 귀여워, 귀여워? 아발 너무 시려. 따단 따단 따단. 이거 뭘까요? 작품명이 뭔가요? 어 눈을 마진 바다 물게 입 주변에 이게 빠졌다. 흙먹은 강아지입니다. 짜잔. 아, 귀여워. 아, 귀여워. <웃음> 완전 귀여워, 진짜. 얘는 코가 조금 사라졌어요. 얘는 제가 만든 거. 아직 멀쩡하네. 너무 웃기다.